반갑습니다. 당구의 속을 낱낱이 파헤치는 해법당구 빌리오입니다자요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어, 세워치기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무회전으로 세워치기 자 코너에서 중간을 치면 코너로 떨어집니다. 그 영장선인 맥심 회전을 줬을 때 음, 회전을 다 주는 거죠. 회전을 줬을 때 코너로 떨어지게 하는 방법입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러 가시죠. 자이 시스템에 숫자가 있겠죠. 자 숫자. 자 출발 포인트. 자 여기서는 칠수 없으니까 여기서 10, 20, 30, 40 그리고 여기가 42, 45, 50, 52. 56 60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 70인데 뭐 여기까지 는안 치니까 60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 쿠션 포인트가 있어야겠죠? 자, 원 쿠션 포인트. 자, 여기 제로는칠수 없으니까 자, 여기가 10 20 30 40 50 60 70 80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도 안 치니까 60까지만 할게요. 자, 도착 포인트 자, 코너가 제로고요. 자, 요 정도가 10이 됩니다. 요 정도가 플러스 10. 자, 요 정도가 플러스 20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10. 요 정도가 마이너스 2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계산 공식은 간단하게 원 쿠션 빼기 출발은 도착. 자, 혹은 출발 빼기 도착은 원쿠션.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배치에 따라 계산하기 편하게 공식을 적용을 시키면 되겠죠. 자, 자 출발이 40이 있네요. 자, 그럼 도착은 제로에 있으니까 40 빼기 제로는 40이죠. 자, 그리고 원쿠션 포인트 40, 출발 40 빼면 제로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당 쿠션 20포인트, 당 쿠션 중앙을 맞추면 되겠죠? 40 빼기 40은 제로. 자, 당점은, 자, 여기서 오른쪽으로 당점을 줄 거니까 3시 당점이죠? 3시 맥심 당점을 주시는데, 2.5에서 3 내일의 스피드로 간결하게 치시면 됩니다. 빵! 세게 치든지, 임팩을 주든지, 너무 부드럽게 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냥 미들 팔로우로 통 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자스트로감한 보시고요 자, 요 정도로 치시면 됩니다. 지금은 너무 천천히 쳐서 조금 짧아졌는데, 요 정도로 치시면 득점이 가능합니다. 자, 요 시스템은, 자, 뱅크샷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비껴치기, 앞돌리기까지 가능합니다. 앞돌리기는 키스가 좀 많이 나서 힘든데, 비껴치기는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시타 화면을 보시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배치를 이렇 나눴는데요. 이렇게도 칠수 있겠죠. 자 하지만 이렇게도 칠수 있습니다. 자 여기가 출발 이 60이죠. 60 빼기 60은 제로, 제로 있으니까요. 60 빼기 60자 중단 3팁을 주시고 2.5에서 3네일의 스피드. 간결하게 치시면 됩니다. 미들발로. 2.5에서 3대1의 스피드. 간결하게 치시면 됩니다. 미들발로. 자, 이런 식으로 득점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자, 비껴치기도 된다고 그랬죠? 비껴치기를 빗겨, 한번 시타를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비껴치기 배치를 한번 세어봤습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 자, 코너에 도착이죠? 제로에 있죠? 제로. 그러면 제로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출발과 원쿠션 포인트를 있는 선을 걷는 거죠? 자, 여기 빼기 저기를 하시면 코너가 나오죠. 제로, 제로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대략 30에 있네요. 30 출발에 어, 어, 비슷하게 있네요. 30에 30, 그죠? 만28 정도 되는데 그래도 득점이 가능하겠네요. 그럼 제가 저기 30을 향해서 원 쿠션을 보내면 됩니다. 3팁을 주시고. 간결하게 치시면 되겠죠. 너무 임팩을 살려서 치든, 치든지, 아니면 너무 부드럽게 치면 안 됩니다. 그냥 미들 팔로우로 스릴 정도로 간결하게 통 치우시면 됩니다. 자 시타 해볼게요. 자 여기서 봤더니 8분의한 2.5 두께, 한3 두께 정도까지 되겠네요. 자 간결하게 치시면 됩니다. 간결하게 치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득점이 가능합니다. 자, 요번에는 요렇게 세어봤습니다. 자, 도착이 제로에 안 있고, 마이너스 10 정도에 있네요. 그죠?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대충 이렇게 꺼버리고 출발 빼기 도착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0이 나오죠. 30 빼기 40은 마이너스 10. 자, 여기서 봤더니 대략 음, 8분의 2.5두 개 정도가 나오네요. 자시타 해볼게요. 자 중단 3팁을 주시고 간결하게 미들발로로 치시면 됩니다. 이점에서 삼데일스핀은 이점에서삼데일스핀자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요번에는 앞돌리기를 한번 쳐볼게요. 자, 요번에는 요렇게 배치를 세어봤습니다. 자, 앞돌리기 배치가 되는 거죠. 앞돌리기 대회전. 자. 이접구가 코너에 있네요. 제로. 제로를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음, 요렇게. 대략 28에 28. 자, 빼버리면 제로가 나오는 거죠. 자. 간결하게 치주시면 됩니다. 2.5 레일 내지 3 레일 정도. 자, 여기서 보니까 8분의 한이 두께 정도 나오네요. 자, 8분의 이 두께를 무시고3 팁을 주시고, 간결하게 치주시면 됩니다. 자, 임팩을 넣으면 안 되겠죠? 간결하게 그냥 치주시면 됩니다. 임팩을 넣으면 안 되겠죠? 간결하게 그냥 치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득점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세어봤습니다 자, 저렇게 앞돌리기도 가능한데 이렇게도 가능하겠죠? 대회전으로. 자, 이 족구가 대략 플러스 20에 있네요. 도착. 플러스 20을 만들면 되겠죠? 자 대략 30에 50. 조금 옮기면 되겠네요. 이렇게. 28에 뭐 대략 한52 정도 되겠네요. 자, 그러면 플러스 20이 나오죠? 자, 저기를 향해서 중단 3팁. 자, 3팁을 매기시면 안 됩니다. 그냥 결대로 똥 치주시면 됩니다. 2.5에서 삼 내일의 스피드. 자, 시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도 득점이 가능합니다. 자, 회전을 빵하고 치시면 짧아집니다. 대략 음, 마이너스 10 정도 짧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대로 보내시면 정확한 각이 나오겠죠. 자, 연습을 해 보시고 음, 스트로크를 익히시면 되겠죠. 자기한테 맞는 스트로크로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스템은... 자기한테 맞게끔 약간씩 보정을 하면 되겠죠. 도착 포인트만 보정을 하시면 됩니다. 대체적으로 아주 편안한 시스템이고요. 빨리 계산하기에 편하게 고안된 시스템입니다. 자, 코너 시스템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시타 화면을 보시면서 충분히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타 화면으로 가시죠.